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고 코인 탐사단입니다 어, 여기는 BSC 뉴스 라고 하는 어, 매체입니다. 많이 소개가 되기도 했고요. 어, 여기 창업주가 실제로 파이네트워크를 채굴을 하고 있고 그래서 파이네트워크에 대해서 긍정적인 좀 어,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매체라고 좀 보시면 어, 될것 같아요. 어 대문구에 이렇습니다. BSC 뉴스가 파이 네트워크를 소개하는 짧은 비디오 영상과 트위터 스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문구를 하고 있고요. 어 BSC 뉴스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파이 네트워크의 현상에 관련해서 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자에 이제 BSC 뉴스의 탐 앤드루스라고 하는 분이 파이네트워크를 소개를 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원문으로 좀 보죠. 번역을 해서 보죠. 어, BSC 뉴스 진행자인 탐 앤드루스는 파이네트워크를 소개하는 비디오를 제작을 했습니다. 어, 파이네트워크는 최근 몇주 동안 암호화 업계 전반에 걸쳐서 헤드라인을 장식을 하고 있으며 업계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의 규모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어, 그 배후에 있는 커뮤니티가 얼마나 거대한지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파이네트워크는 최근 저스틴 썬과 그리고 벤 암스트롱 어, 이거는 어제 영상에서 다뤘고요. 어, 이런 분들과 같은 업계 스타들로부터도 대화 공간을 얻으면서 후거비와 코인마켓과 같은 유명한 중앙집중식 거래소와 토큰 리스트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영상은 탐이 기본에 대해서 파이네트워크를 기본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하, 하고 여기에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라고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어, 영상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죠. 어, 이 영상은 모두를 다 공개할 수는 없고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직접 보시는 것을 이제 권장드립니다. 어, 일단 요건데 로고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오가는지 하나 하나씩 볼게요. 어, 일단은 그 2019년도에 이, 이 앤드류스가 말하는 거는 2019년도에 파네트워크가 대중에게 공개가 됐고 어, 그러나 3년여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오픈형 메인넷이 아닌 폐쇄형 메인네트워크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 이것이 한 달이 걸릴지 오픈형 메인 넷에한 달이 걸릴지 또는 어, 추가적으로 1년이 걸릴지 또는 몇 년이 걸릴지 그것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현재까지 정확한 오픈형 메인 네트워크가 출시하는 시점도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 파이 네트워크가 대중에게 공개가 될때 논쟁은 있었습니다 어떤 논쟁이었냐면 채고라는 어, 방식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있었다 어 상위 레퍼럴과 하위 레퍼럴의 이제 차이를 보면 아무래도 상위에 있는 개념에 속해 있는 유저들이 하위에 있는 유저들보다는 훨씬 많은 채굴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피라미드 구조가 아닌가 하는 그런 논쟁도 있긴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어났던 이제 자체적인 상장과 관련해서 어 이제 어 파이네트워크가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차익 거래는 왜 불가능한 것인가? 어 차익 거래는 현재 파이코어 팀에서 입금과 이제 어그 거래소 상장과 관련해서 개입을 한 바도 없고. 그리고 각 거래소들이 이제 거래를 개시를 하기 전에, 이전에 이제 그 파이 네트워크 오픈 네임넷의 출시를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과 같이, 어, 현재는 입건과 출금이 막혀 있는 어, 상태이기 때문에 각 거래소에 있는 코인을 가지고 다른 거래소로 어, 입건과 출금은 현재 막혀 있습니다. 어, 그러나 이것이, 어, 파이 네트워크 코어 팀에서 공식적으로, 어, 이러한 이제 거래가 되는 것이 이제 합법화 되기를 공식적인 공지가 있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 그 5번 항목, 어, 파이와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이곳에 대해서 어, 언급을 한 건데 요거를 좀 내용을 좀 볼게요. t 부분인데 h 네, 이 부분입니다. Sure sure sure sure sort of anyway, so 네이건데요 어이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는 거의 유사한 날짜에 이각 거래소들이 파이네트워크 코인을 거래소로 상장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파이코팅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오고 갔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어이 영상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어,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봅니다. 파이코 팀에서 그렇게 무모하게 이렇게 진행을 했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어, 자체적인, 각 거래소의 자체적인 리스팅이 맞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저스틴 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 파이코어 팀에서 근무를 하게 됐던 저스틴 우 같은 경우는 이번 상장과 관련해서 저스틴 선에게 상당히 공격적인 멘트를 날리고 있더라고요. 어, 1월 3일 날에 어, 저스틴 우가 왜 페이크 파이를 팔고 있는 것이냐라고 저스틴 선에게 어, 그냥 이제 직방을 날립니다. 어, 그리고 바로 이어서 어 현재 이러한 그 판매 형태는 저스틴 이제 저스틴 선은 현재 트레이드 피를 이제 어 벌고 있는 것이고 페이크 토큰을 팔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또 적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현재 지금 상장되어 있는 호비의 파이는 어 지금 어 호비 글로벌 거래소에서는 그냥 수수료를 그냥 앉아서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뭐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 그러나, 파이 코어 팀에서 개입이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어, 개인적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 오늘 자의 그 업데이트 화면이 그 마이닝 앱의 화면이 이제 변경이 됐고, 변경 공지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 당신이 채굴한 양에 대해서 이제 그 양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현재 지금 이 채굴한 이 코인의 이 채굴한 이 양이 어, 실제로, 어, 사용을 할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맥락이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